네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오늘 이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오이 냉국을 하는데 우무 이거 우무를 넣고 할거예요 우무 오이 냉국 우유 우 넣어 우무 오이 냉국을 안 먹어 봤지? 음, 이거, 음, 이거 이제 이 오이를 이렇게 소금으로 문지르는거는 물진, 이게 오이의 몸에 그 이물질이 붙어있으니까 이물질 되게 아니라고 소금으로 이제 빡빡 문질러주면은 이 색깔도 더좀 파래지고 그래요 시쳐올게 뭐 사온 거예요? 이거 아니, 그릇. 섬, 선물 받았어. 좋지. 엄청 좀큰 것도 있어. 이제. 냉면 그릇인가? 어? 냉면 그릇 아, 아니야. 우동 아니. 그릇인가? 아니야. 저기 이게 세트로 여섯 개인데 여섯 음. 개인데 엄마 친구하고 둘이 넣놨어. 그러니까 이게 우동 그릇인가 그럴 건데? 우동 그릇 아니야. 가지런히 나야돼 이쁘게 자르려고. 이게 뚜껑 이 있어서 좋아. 응? 뚜껑? 야 어. 아, 뚜껑도 있네. 응. 어. 아 좋네 응. 컵라면 같네 더큰거 보여줄까? 아니 안 보여줘도 돼네 그래. 어. <웃음> 이거에서 그 더큰 거겠지? 색깔이 여러 가지야 보여준다고? 네 <웃음> 어, 겁나 크네 와 뭐야 이게 <웃음> 이거 이거 오케이 내가 여기 무침 와 크다 뭘라 이거 뭔 그릇인지 몰 이거 무침 여기다 무침 같은 거 하려고 나는 큰거 갖고 왔어 엄마 친구는, 이 안에 차려. 든 거, 세게 가져가고. 응. 뚜껑도 딱 이렇게 써갖고, 너무 좋아. 이게, 이게, 이게 뭐라, 하냐? 엄청 비싼 거라는데, 선물 받았어. 음. 머리에 써도 되겠다. 어? 머리에 써도 되겠다. <웃음> 머리에 써얘 뭐, 얘 나무 같은 거 묻히기 좋잖아. 음. 우무. 이게 우무인데요. 어그저께 이게, 나무 잘라서 묻혀먹고, 이거 오이냉국에다 넣으려고 내가 댕겨놨어. 이게 나중에 넣어야 돼. 옮겨지니까. 예, 옮겨지니까 담아놨다가 여기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여기 넣고 씨를 털어야 돼. 이쁘게 요 하나만 넣을 거야. 너무 많이 넣으면 많으니까. 이게 청양고추인데 이거 하나 써. 어이, 어이, 이떡 먹을 때게 하나 써. 써서 먹으면 약간 입에서 매콤하니까 조금 넣어야 돼. 이게 섬초 소금이다 섬초? 아니야, 아니 섬초가 아니야 섬초? 섬초인가?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설탕 좀 넣고 식초는 좀 많이 넣어야 돼, 새콤하게 이게 보통 식초라 별로 안안 안, 안 쉬어 여기 오이에 간이 좀 베게 이렇게 좀 놔둬야 돼한 3분 정도만 놔두면 되지 숨이 음, 이렇게 좀 죽었으니까 어, 파도 넣파좀 넣고 여기서 이제 간을 간을 좀 봐야 돼 약간 소금만 좀더 넣으면 되겠네 소금만 <웃음> 화나쳤다깨 소소소소 뿌려주고 새콤달콤 하는 거는 어, 본인들 입맛에 맞추면 돼요 <웃음> 옆에 이렇게 옆에라도 고 마늘을 안 넣었어요 마늘 여기도 안 넣었으니까 조금 더 주고 마늘 안 넣어도 근데 새콤달콤하니 맛있구만 응? 앞에 놔두고도 모르냐